우리가 인생을 다산 것처럼 뭔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10대, 20대 때는 새로운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요. 실패가 적고 실패라는 맛을 한번 깊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자신감 있게 해보기도 하는데 차츰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? 내가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노력한 거 대비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, 이걸 내가 지금 해도 내가 노력만 하고 시간만 들이고 나서 무언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체득하고 이 몸으로 알고 머리로 알다 보니까 더 이상 무언가 좀더 에너지틱하게 의욕있게 텐션있게 다가가는 이 모습들이 점점 사그라든다는 얘기예요.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의미부여가 안 되고 하찮게 느껴집니다. 지금 내가 30대 만약에 초반 갑자기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백수로 잠깐 지내고 있어요. 입사원서를 집어넣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기 좋게 집어넣다가도 이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이 원서 접수하는 거 자,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의미부여가 되지 않습니다. 내가 지금 이걸 넣어서 결과로 이어질까?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서 그냥 딸깍딸깍 클릭하는 거이 행위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. 그냥 내가 버튼만 누르면 전송이 되니까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적인 행위에 내가 모든 게 머릿속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표면적인 일은 굉장히 쉽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아, 이거 버튼 하나 눌러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. 자, 그런데 내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무언가 좀 도전하고 좀 텐션 있게 살려면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행위가 하찮아 보이는 행위가 나비 효과로 가져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를 해야 내가 쉽게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 단순히 버튼 누르는 게 아니죠. 나한테 직업이 생기고 나한테 기회가 오고 이런 나비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내가 단순히 지금 귀찮아서 자 회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자 연애도 마찬가지죠. 내가 소개팅을 해요. 자 소개팅을 계속 하는데 이날 안 됐어요. 이번 주도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됐어요. 무언가 사람이 맞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해요.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럼 소개팅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. 소개팅이라는 내가 멋지게 머리에 왁스 바르고 어디에 나가는 이 표면적인 행위에 또 골몰하게 돼요.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들여서 나가서 이래봤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만 나올 텐데 내가 또 연애를 금방 또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. 저번 주에 나온 사람과 이번 주에 나온 사람 다음 주에 나올 소개팅 대상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에요. 자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행위 그냥 나가서 시간때우는 거, 뭔가 준비하고 이 귀찮음 연애 자체도 귀찮아지게 됩니다 보기 좋게 피부관리하고 머리 다듬고 이런 행위가 또 귀찮아지면 귀찮은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다독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분 뛰기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하찮고 귀찮은 일인데 이게 쌓이고 습관이 되면 내가 평소에 살이 쪄가지고 못 입었던 옷을 입게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멋있게 보여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. 자, 항상 이 표면적인 행위 말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값을 항상 머릿속에 상기를 해야 내 도전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저도 글을 쓸 때, 책을 쓸때 굉장히 반복돼요. 굉장히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져오는 그 성취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반복적이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는 것들을 감내하고 그 순간순간에 의미부여를 하게 됩니다. 자,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아직 부족해요. 지금은 부족해서 그 꿈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무언가 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거나 그의 성에 차지 않는 일을 지금 누구한테 멋지게 보여지기 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. 강의를 처음 할때한 명일 때도 있고 두 명일 때도 있었어요. 자 그런데 이게 누군가한테 보여지기에 창피한 게 아니라 두 명이라도 참여해서 그분한테 내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알려주고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성장하는 일이고 상대방도 성장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똑같습니다. 내 스스로가 거기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 내가 이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무언가 창피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뒤처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. 잠시 쉬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 의미 부여가 안 됩니다. 항상 하찮게 느껴지고 나는 여기에서 멈출 거고 여기에 고정돼 있고 스스로 그걸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, 평가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상처를 받고, 생채기 받고,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. 남들한테 떳떳해지기 위해선 내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지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. 내가 지금 무언가 무기력하고, 뭔가 귀찮아지고, 뭔가 반복되는 거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. 항상 비슷한 거, 자, 귀찮고 반복되는 건 언제든 찾아오게 됩니다.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을 여러분들은 어떤 게 반복되고 지루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